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캔버스 안에서 쓸수 있는 단축키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캔버스 안에서도 단축키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단축키 쓰는 방법들 그리고 응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미리캔버스 사이트에 들어와 봤고요. 일단 제일 먼저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상자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제목 텍스트, 부제목, 본문. 뭐 여러 가지 글꼴들에 맞춰서 자료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은 고딕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면 제스 타입 검문 고딕체라고 뜨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작게 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대각선을 눌러서 작게 해주시면 텍스트 자체가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을 하나로더 복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떤 키를 눌러야 될까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더 간편하게 복사를 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키면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복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파워포인트랑 동일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이동을 시키면 은 내가 선택한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복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자유롭게 복사할 것이냐 또는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조금 더 정교하게 복사할 것이냐 그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체들을 만들다 보면은 글씨 크기가 작은 것을 작업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더 확대를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 슬라이드 자체를 확대를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엔터 위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하고, 축소를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좀더 정교한 작업을 할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쪽으로만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이때 쓰일 수 있는 단축키가 바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손바닥 모양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손가락을 잡는 듯한 모션이 뜨게 되면서 왼쪽 오른쪽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바로 내용을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 슬라이드 안에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개체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신 채 선택을 해볼게요 나는 여기는 이 텍스트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신 채 뒤에 있는 도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세 개의 개체를 선택한 상태를 봐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그룹화 그냥 하나의 묶음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Ctrl-G 키를 누르시면 하나의 묶음처럼 그룹화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라볼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그룹화된 개체를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Ctrl-Shift-G를 눌러서 그룹화된 개체를 해제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태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단축키들을 활용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볼 건데 나는 이 미리 컴퍼니 고객이란 이 네모 상자와 이것을 아래쪽으로 세 개만 더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쉬프트키 누르신 채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 키를 눌러서 그룹화를 시켜 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복사 그리고 또한번 복사 마지막 또한번 복사를 해 주시면 총 4개의 개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만약 간격이 좀안 맞는 것 같다 간격이랑 정렬이 좀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전체 다 선택해서 정렬 왼쪽 맞춰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기도 작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선택하신 상태에서 크기도 작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의 크기나 개체의 크기를 작게 할때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마우스로 끌기만 해도 되는 거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기능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텍스트 하나하나 자체를 단축키를 활용해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단축키가 없어도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글씨 크기를 키워주시려면 상자 자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키를 눌러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단축키는 좀 추가를 좀해 주시면 어떨까 <웃음>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마우스로 의도치 않게 선택돼서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작업할 때 은근히 거슬리거든요 이럴 때는 요소 잠금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원 도형을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소를 선택해 주신 뒤에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요소 잠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우스를 선택해도 이동이 안 돼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자물쇠 표시를 누르지 않는 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컨트롤 L을 눌러서 잠금을 해줄 수도 있고 컨트롤 L을 눌러서 해제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단축키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려 봤는데 이 단축키들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이미지 사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진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진 하나를 톡 하고 삽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신 후 이미지를 선택해서 대각선으로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늘리실 때 대각선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오른쪽 이런 식으로 늘리는 형태로 만드시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만 이동시켜서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도형을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모 도형을 삽입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네모 도형 선택해서 슬라이드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실 건데요 색상, 검정색 선택해주시고요 불투명도를 대략 한 80% 정도까지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은은하게 비춰지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고정해줘야 됩니다 바로 요소 잠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다 선택은 Ctrl+A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Ctrl+A를 눌러 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잠금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면은 요소 잠금이 된 거죠. 자 이후 여기 안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검은 고딕체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모든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텍스트 삽입을 했는데 이두 가지가 그룹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그룹화를 해제해 주시려면 Ctrl Shift G를 눌러서 각자 요소를 선택해 줄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요소들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텍스트는 왼쪽 정렬 그리고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해서 정렬 왼쪽 맞춤 해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텍스트의 크기를 작게 만들 건데 텍스트 크기를 작게 만들 때는 그냥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하얀색 점을 움직여 텍스트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내용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텍스트도 만들고 아래쪽에다가 또 재미있는 요소 하나를 집어넣고 싶은데요.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 거냐면 바로 선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형 쪽에 보면 여기 선이라고 있는데 이거 선택해서 여러가지 선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모든 선 누르면 점선이 있어요 이렇게 점선을 선택해서 여기 아래쪽에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 작게 만들어 주시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부제목과 제목이 구분이 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표지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 제목과 텍스트를 입력한 뒤 안쪽에 요소를 하나하나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다가 요소들을 집어 넣어 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소 중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미지를 삽입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랐잖아요 근데 아예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라는 프레임을 삽입하고 거기 이미지를 집어넣기만 하면 아주 빠르게 이미지가 잘려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형 프레임 중에 이렇게 정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프레임을 삽입해 볼 건데 이걸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어? 이렇게 이미지 넣기 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렇게 요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크기를 작게 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또한번 삽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그대로 선택해 주신 뒤에 크기 작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룹 해제 Ctrl, Shift, G 눌러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에 어떤 이미지를 집어 넣으면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여기 아래쪽에 삽입이 된 거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이 모든 개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개체를 선택해서 일단 그룹화, 컨트롤 G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컨트롤 i 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해서 총4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재시링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데요. 미리 캔버스 안에서는 아직 그런 단축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그 단축키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 다 만드셔서 이 모든 개체를 선택한 후에 정렬 그리고 중간 맞춤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간격까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사진 내가 원하는 이미지 선택해서 이동시켜서 드래그를 하면 톡 끝나는 것이죠. 삽입하고 삽입하고 마지막 삽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는 텍스트를 좀더 확대를 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슬라이드 확제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쓸수 있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